네, 안녕하세요 문천입니다. 오늘은 어, 국영차창인 팔각정 어, 여명차창에서 나온 여명유향이라고 하는 예, 차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이 차에 대한 시음기를 얼마 전에 올렸었고요. 이 차는 5,600병 한정으로 나온 차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5593번이니까 거의 마지막에서 일곱 번째죠 예, 아, 이 차는 한정판으로 잠깐 나오고 사라져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 약 5.9g을 미리 계량을 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는 이미 소독을 해서 예, 대펴놨고요 일단 건차양을 막기 위해서 네, 안에다 넣고서 한 1분 정도 네, 계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시흥기를 쓴, 쓴 곳에서 나오지만 은배제양이 아,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당시에 이 차에 대한 설명은 아, 포랑산 지역의 차를 경배를 했다고 하는데 약 3년 정도 지난 전기에 그러니까 올해 나온 해 차나 아니요 3년 정도 지난 차를 경배를 했다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 90도의 끓는 물로 빠르게 한 5초 정도 세차를 해서 숙구와 잔을 다 데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예, 큰 덩어리가 지금 있는데요. 예. 향이 예,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 제가 썼던 인터넷에 있는 실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재향이 상당히 강한 차입니다 포랑산 경배 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포랑지구에서 어떤 자산의 차를 어떤 식으로 경배했는지 전혀 어, 기록이 없고요 현재 그 팔강청 홈페이지나 어, 다른 그 사이트를 들어가도 이 차에 대한 정보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도 적은 것처럼 이 차를 왜 5,600편 한정 생산하고 멈췄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차이죠 예, 세차 후에 일번째를약 10초가 노렸습니다 탕색이 상당히 신차라고 하기에는 좀 진하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지금 약 3년 정도 진화된 모료로 경배를 해서 만든 프랑지구의 3년 진 모료를 이용해서 경배를 한 차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기납된 차는 거의 다 풀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향이 상당히 좋은 그 향이 나고요 시음기에서 얘기했지만 이 차의 특징은 상당히 강한 폐기와 단맛입니다 맛이 3년 진화하지만 진차 기준으로 하면 5년 정도 진화된 맛이 어느 정도 이제 익어서 제맛이 드러나는 그런 모료로 경배를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1포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 포임에도 이미 아, 진기가 어느 정도 틀어서 예, 기분 좋은 고사인가 느껴지고요. 아, 후우는 조금 늦게 아, 따라오는 편입니다. 아, 일단은 그 구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가 아. 호랑산 지역의 병배차인데 그 뭐라고 할까요 마시고 나면 박하의 마신 것과 같은 입안이 화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랄까요 연미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 약간 대이필이 나는 대이의 생차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약간 담배님 냄새라고 하죠 연미와 담배님 냄새의 중간 정도라는 그렇지만 강하지 않고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연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80도의 물로 10초 간 2분째로 우렸습니다 숙부에 담아서 좀 가루가 가라앉도록 하고서 따라보는데요 탕색은 상당히 신차치고는 좀 진하게 나오는데 이모료가 3년 된 포럼탄 경배이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익은 생차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발효도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차가 5,600편 한정이면 이제 뭐 무게를 하면 한 2톤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차를 아마 찍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은 이런 포랑산 쪽에 차를 제작하고 남았던 그런 진념 모료를 섞어서 차품을 그냥 하나 만들자 해서 어 만든 차가 아닐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량의 판매나 그걸 어,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 다양한 차를 제품들 만들고 어, 나 보니까 남는 재료들이 있어서 어,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비빔밥 같이 묻힌 거죠. 예. 그래도 어떤 모로였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 나쁘지 않은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맛이고요. 아, 한 10년 이상 된 제이게 아, 7 5삼이 같은 품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상당히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그 연미와 아, 고산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모료가 3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좀그 차기는 세요. 그래서 이건 좀 익히면 어, 그런 맛이 순화되면서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포를 마셔보겠습니다 예, 고산미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 약간의 그 특징적인 대익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명미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철을 어, 출시 되자마자 사전 예약을 해서 받아갖고 몇달 전에 그 시음기를 인터넷 카페에 글로 올렸을 때는 그 밀향 자체가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그런 향은 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연미로 것이 화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3번째를 우려 보았습니다 탕색은 아까 이 포와 마찬가지로 네, 잘 익은 아, 고기 생차의 탕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맛도 짐기 어,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된 생차의 아,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모료가 4차 상태로 한 3년 정도 보관이 되다 보니까 기납이 돼서 병차로 보관한 것보다는 조금 더 발효가 빨리 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차 기준으로 하면 한 제작된 지한 5년 이상 된 네, 그러한 차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마시기 좋고요 3번째 하니까 고산미가 증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마셔서 그런지 연비는 그렇게 처음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후는 혀를 쪼이면서 조금 늦게 찾아오는 근데 이 차는 지금 첫번째인데 이렇게 등에서 땀이 쫙 나는 걸 보니까 열감은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 이게 몸에 열감이 첫번째 바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4포째를 네, 지금 한 10분 정도 길게 우렸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우려서 마시는 방법은 차에 있는 내재물질을 아, 오랜 시간 동안 뽑아서 아, 좀 이제 맛은 강하겠지만 은 아, 차가 어떻게까지 내포성을 갖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제 내포성이 좋은 차는 어, 10포 이상 15포까지도 나가는데 그걸 계속 마시기가 힘들 경우에 4포나 5포 정도에서 10분 정도로 길게 우려주시면은 찻잎에 있는 내재 성분이 많이 빠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6포 7포를 이렇게 우리면서 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찻잎의 상태라든가 차의 맛을 확인하셔면은 어, 빠른 시간 안에 그 차를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차 색깔은 4번째인데 상당히 진하게 우러나왔죠 예, 이게 실제적으로 10분 동안 우린 겁니다 예 엄청 씁니다 예,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쓴맛이 음, 기분 나쁜 쓴맛은 아니고요 고미는 좀 살짝 지나고 그 다음에 혀가 상당히 넓은 상미가 확 차려오고요. 이런 차의 경우에는 이제 절반 정도 마시고 어, 이 뜨거운 물을 반을 사서희석을 해서 마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포에 뒤 따라오는 오코를 비교적 짧게 우려서 어, 그때 나 계속 내포성이 있으면 어, 차의 맛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4번째 오래 우려서 그 맛이 거의 다 빠졌다 그러면은 5번째는 아마 물맛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경우에는 5포를 바로 우려서 한번 뒤에 따라오는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포는. 아, 마셨으니까 한 1분 정도 기다렸다 5포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포 우린 물을 제가 이렇게 어, 여기 유리수구에 담아놨는데요 어, 이걸 바로 버리지 시 마시고 철수구에 버리지 시 마시고 모아놨다가 5포 6포 7포는 아무래도 이제 4포를 오래 우렸기 때문에 좀 약하게 우러나올 텐데 이거를 섞어서 마지막에 모아서 드시면은 어, 상당히 맛있는 차의 맛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빠는 거의 뭐한 10초 내외로 빠르게 예,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내포성을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4번째 상당히 길게 10분 정도 우려냈기 때문에 오빠를 짧게 우려냈을 때 예, 맛이 어떤 맛이 나는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수색은 4포보다는 연하지만은 뭐 아주 이렇게 색이 확 빠진 물색이 나오지는않고요 나름대로 에 괜찮은 에 이런 에 황금색이 나옵니다 어 차는 지금 현재 물을 새로 데펴서 어 차의 온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 창물의 온도가 한 60정도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포째를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한 아까 2포째 마셨던 맛과 거의 비슷한 맛이 나와요. 연미가 아직도 살아 있고 고사미는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시를 마시고 난 후에 그 후이 침이 쫙 고이면서 혀에서 네, 느낌들적인 그 단맛 그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차가 지난번에 시험했을 때는 좀차 향기, 미량이 상당히 강했고요 어, 처음 받았을 때는 근데 지금 한두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 향기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이 차의 진화는 어느정도 안정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받았던 이후로 차방에서 한두달 동안에 여름을 나면서 아, 차기가 좀 안정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열감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 지금 제 등쪽은 거의 이제 땀에 젖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보째인데도 상당히 몸에 열감이 빠르게 찾아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6포째입니다 6포째는 물을 붓자마자 뺐고요 지금 보시는 거 진짜 찻잎이 물에 많이 젖어서 이차오에 거의 한 1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한 5.6g 정도 넣는 참고로 이 차원은 한 120에서 130 정도 실제 내부의 용량이 나오고요 꼭대기까지 만수를 하면 1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 요 아래까지 차량차량하면 120에서 13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물을 붓자마자 바로 내렸는데 2포째도 탕색이 어, 괜찮고 이 차가 처음 마셨을때도 그랬지만은 내포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연명차장에서 한정판으로 이렇게 수식화에 나왔다 사라지는 작품이 많지 않은데 가격도 이렇게싼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뭐 엄청나게 고가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팔각정 차 중에서는 어 이거는 싸지 않은데 예. 그런 작품이었고 그나마도 나와, 나와서 아마 판매가 한, 한 달이 채 안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어, 구매를 해서 어, 시음을 해보고 맛있어서 더살라고 들어갔더니 어, 이미 메뉴가 사라졌더라고요 구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6호째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고삼미도 못 느끼겠고, 은은한 단맛하고, 폐감이 안 좋아요. 혀에서 이렇게 침이 쫙, 어, 제가 나오면서, 어, 혀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 차가 뭐 아주 이렇게 화려하고, 어, 이게 눈에 확 띄는 그런, 어, 그러한 차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마시게 되는. 네, 부담이 없고 마시고 마시고 물을 계속 마셔도 어, 계속 마시게 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어, 여러분들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오프라인 사회에서 한번 같이 시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칠포째입니다칠포째 되니까 이제 수색은 약간 연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보기 좋은 탕색이고요 일단은 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오, 4포째부터 담아놨던 아, 잔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아주 예, 투명하죠 거쳐서 이 아래가 보일 정도로 예, 깔끔한 아, 제다를 아,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7번째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미와 삼이는 거의 사라졌고요. 차를 마시는 순간 혀에서 침이 쫙 보입니다. 그, 반장 고수 작품이었던 파카로은 이렇게 혀를 이렇게 쫙쫙 조이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 차풍은 그렇게 강한 조임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마시고 나면 혀에서 침이 이렇게 고이면서 네, 또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 어떤 지역에 호랑산 차를 경배했는지 를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걸어하기는 힘들겠는데 일단 호랑산 지역 치고는 차가 아주 차이가 강한 건 아니다 그 대신에 어, 적당한 밸런스와 약간의 연미 마치 그 대에게 7532와 비슷한 퓨리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내포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봐서는 어, 이작품이 어, 대지차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대수차도 이 판매 가격으로거나 어,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름 차창에서 파는 그 팔각정 중에서도 어, 괜찮은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8를우렸습니다한 어, 15초 정도 8는 약간 얘기해서 올렸는데요 일단은 어, 차 탕색은 아주 깔끔합니다 네. 어, 거의 가루가 안 보여서 이차 자체가 모료도 상당히 깨끗하게 어, 제자가 됐고 샤품도 어, 상당히 고운 비어서 만든 어, 그러한 느낌이 드는 차고요 일단은 차가 어,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차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종류가 있는데 이 차는 아마 어떤 분이시든 드시기에는 부담이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특징이 열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등이 땀에 다 젖었는데 어, 이 차가 어, 열감 하나는 그 제가 마셨던차 중에서 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감이 상당히 좋은 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8포를 마셔보겠습니다. 네. 아시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8포 정도 되니까. 아 시간 관계상 이걸 계속 우려만 할 수는 없겠는데 아 녹화 끝난 후에 걔가 아 한번 계속 아 우려서 포장이 네,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 7포 8포 정도 되니까 에, 나시는 데 부담도 없고 예, 그 아주 그 MSG 같은 단맛이 아닌 은은한 단맛이 예, 차에서 물맛이 난다고 하죠 물맛이 나지 않고 차의 맛이 계속 으로나옵니다차 자체의 료는포랑산 어, 지역인데 어, 구체적인 차산이나 산지는 모르겠지만 은 괜찮은 모류를 갖고 경배한 차이다 그리고 여명차창에서 2020년 봄에 5600편 한정으로 나온 차이고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어갈까 상당히 기대되는 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차창에서 나온 여명유향이라고 하는 프랑산 3년 진기 모류를 갖고 경배해서 만든 차를 아, 시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